네. 자 우리 생각을 해야 돼정 정의역은 뭐야맹간하게 별다른 제한 없겠지. 그럼 모든 실수야. 우리 1교시에 얘기했던 지수의 확장에 의해 지수가 모든 실수까지 확장이 되었으니 이체 걸리는 제한이 걸려 밑은 양수 제한이 걸려야 되겠지. 그런데 지수 함수라고 했잖아. 지수 함수인데 지수의 값에 따라 y값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궁금한거야요이 얘기도 한적있어 로그 때. 그래서 밑이 뭐만 아니었으면 좋겠는거야요 어, 밑이 1이 되면 지수값에 따라 y값이 변하지 않는 상수 함수로 결정이 되니까 모든값이 1이니까. 그러면 영역이 두개가 생기는거 아니야? 왜? 0, 1, 얘보다 큰데 얘보다는 안들어가야 되니까 두개의 영역이 생기지 이쪽 영역이 있요 이두 영역에 따른 그래프가 다르게 생기니까 잘 체크해야 돼. 자, 그러면 0보다 큰 수에 대해서 곱하기 때문에 동역 또는 취역을 Y는 0보다 크다라고 해요. 즉, Y는 절대 뭐가 되지 않아? 0이 되지 않아서 무슨 선이 생기냐면 점근선이 생기죠. Y는 0. y 는 0이 절대 되지 못해. 오케이? Y는 0이 절대 되지 못해. 자, 여기를 왜 공역으로 선언을 했냐. 치역이라면 공역으로 선언을 했냐면 이 녀석은 분명히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대응이어야 돼? 음.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이라면 Y값이 나오면 안 되지. 공역을 모든 실수로 잡았는데 치역이 0보다 큰 값만 나온다면 이건 1대1 대응이 아닌 겁니다. 1대1 대응이기 위해선 공역이 역렇게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1보다 큰 수에 대해 y는 네. 예를 들어 2의 x제곱입니다. x가 1이면 2겠죠? 네. 이렇게죠. 한 칸이면. x가 2면 두 아. 배로 올라갈 거요 3이면 8. 8? 갑자기 더 올라가죠? 네. 더 올라가죠? 네. 더 올라가죠? 그럼 마이너스 2는 2분의, 2분의 1. 그럼 4분의 2는 8분의 1 계속 내려가지만 0은 되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y는 ax제곱에 대해 a가 1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는 x축과 y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 값이 쫙 올라갈까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올라갈까요? 무조건 지나는 정점이 하나 있습니다. 0일때 무조건 얼마 1 어디를 분명 히 지나 1 1 무조건 지나지 1, 1 a를 무조건 지나 1을 집어넣으면 네. 요점의 좌표가 a가 되어야 됩니다 네. 1보다 큰 곳에 좌표가 되는데 4순위가 얘는 증가 함수? 네. 함수입니다 증슨함수증가함수증기함수에 X값이 커지면 그 4순한수 함 따른 수값도커수니도 커집니다. 네, 이게, 부정식을 푸는 키워드 입니다 자, 그럼이번에는2분의 x 의 x 이분1이면2분의1 4분의 X도, 이분의 X도, 이 이분의 도이이 x 이분의 이도 x 0과 1 사이에 A가 있을 때, 이 그래프는 이런 힘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어디? 0,1 지날 거고, 1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A가 생긴다. 1과 0 사이에 있겠죠, A가? 근데 네. 이 녀석은 무슨 항수입니까? 감소 함수입니다 X 값이 커지면, 아, 둘다전선이 있습니다. 절대 닿지 않는 선이 보이죠? 이게 전문선이에요. 얘도, 이선입니다나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 둘을 평행 이동시켜보자. 어떻게, X축으로는 X축으로 P만큼 그만큼 있는 Q. 그 Y는 A에 X-P 플러스 Q꼴이 된다. 뒤에 붙어있는 이 상수는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어느 축? Y축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지수에 있는 상수는 X, X축 평행이동을 얘기한다. 자, 해가는지 마라 이게 3X-4 플러스 예를 들어해보자 y 축으 평행이동한 가 맞죠? x축으로는 4인가요? 아닙니다. x-p라고 했으면 2의 3의 x-3분의 4가 됩니다. 네. 그러면 x축으로는 얼마만큼? 그렇지. 누구를? 2의 x제곱인가요? 2친얘예요 8의 x제곱을 이동시킵니다. 오케이? 이렇게 네. x앞에 붙어있는 수는 좀 다른 거니까 자 이제 한가지 변칙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거예요 y는 k 곱하기 a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q2.5 여기 앞에 원래 기본형 앞에 곱해진 k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k는 a의 로그 a의 k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형태를 변형시키면 y는 a 의 X 플러스 로그 a 의 K 플러스 Q다. 즉, 얘는 어느 축 평행이동을 얘기한다? X축 평행이동을 얘기한다.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A에 K만큼. 됐어? 네. 자,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여기 있는 점도 S쪽으로 P만큼, Y쪽으로 Q만큼 이동하는 거잖아 네. 그리고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때 평행이동한 점들을 연결해 보면 얘가 평행이어야 돼 왜? P, Q, 직각 P, Q, 직각 S, A, S, 뭐야? 이니까 당연히 y 변 e o p l e in the Akasha? h 지 w 지 o you have to come? How many people in t 다 e Akasha? How many p e 대 p l e in t 대칭이동 a s h a How m y p y 는얘 o p l e in 니까 a a y 이렇게 저렇게 내려가냐? 올라가냐에 대응이 되지그러면 y축 대칭은 하루가 되겠다. y는 a의 y 수 자, 만약에 이두 그래프가 이두 그래프가 네. 이쪽에 a와 이쪽에 a가 다른 행잖아요이쪽에 a를 연두 a 이쪽에 a를 노란 a라고 했을 때 여기 A와 이 A가 곱해서 얼마가 되는 관계, 1이 되는 관계라면, 즉, 역수 관계라면, Y축 대칭입니다.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A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A의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점 지나고 요점도 높은 데를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이쪽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쪽 밑으로 내려갑니다. 오케이? 내가 o 을던져주이 w w 알겠니? 안 들어왔는 e d 안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 t g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껌을 던져주는 거야 하나 해. 하나 아, 이거 근데 너무 괴로워야 잠이 깨지 o i n g I don't know w h a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 조금만 더. 음, 여러가지 형태 변형들이 생기는데 너희한테 이제 많이 묻는 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는 어떤 형태지? 1,2,2,1 이런 것들 얘기했지. 증가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함수들을 합성도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 중에 가장 만만한 게 누구냐면 가장 오래 배우고 가장 만만한 가장 심도 깊게 배웠으면서 얘만큼은 정말 복잡 미묘한 것까지 다풀어왔다면서 1차 함수를 그렇게나 복잡 미묘하게 풀었을까? 2차 함수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변형들을 했잖아요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또 다른 변형들을 하긴 하는데 절대값도 씌우고 이런 변형들을 할 건데 아 일단 합성형이기 전에 절대값 변형을 합시다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는지도 간단하게 봅시다 이것도 절대값 씌워봐야 변하는 거나네 음. 생각을 하자고 Y는 AX제곱인데 이값 전체는 어차피 양수인데 절대값 씌워봐야 똑같잖아 그러니까 씌울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 그럼 여기 씌운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쪽곱 음. 이거 일사보면 남기고 T는 거지 그러니까 저 왼쪽의 경우는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겠지 비싸만이 A가 1보다 큰 경우. 그러면 A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가 1과 0 사이에 있는 경우, 이런 거 이렇게 생기죠. 중요한 건 얘는 뭘 갖습니까? 최소값을 갖습니다. 얼마? 1. 얘는 뭘 갖습니까? 최대값을 갖습니다. 얼마? 1이라는 것을 갖겠죠. 자, 이런 건 너무 쉬운 거고, 그럼 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본적인 합성골은두 가지야. 자, FX를 2차 함수라고 하고, FX는 2차식. 2차 함수겠지? GX는 뭐 AX 제곱골이다라고 하고. 첫 번째 합성, 첫 번째 합성. FX에 GX를 합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나오는거지 a의 e의 x제곱 플러스 t 대 a의 x제곱 플러스 q 이런식으로 그러면 지금 a의 x제곱이 공통적으로 보이잖아요 a의 x제곱을 치환합니다고 뭐했다고? 치환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수학 1에서 많이 나오는거예요 이거 지금 지수함수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했지 로그함수 여기 gs 대신 로그함수 들어가 하가 분명 용상하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다소해 그냥 미친으로 그냥 계속 하소해 기차가 다 데려가낸다고. 그럼 때려 받았을 때 공통인 부분이 보이면 치원할 거야 무조건. 공통이 보이면 치원하는데 이 치원했을 때 반드시 갖는 게 있어. 범위. A, X 제곱은 T야. T에 보호 체제. A, X는 Y야. Y에 보는 체제. 여기 T에 보호 체제. 그럼 0보다 큰 상태에서 이차로 그림 그려준다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뭘 물을까? 대체로 엉뚱한 입술. 두 번째, 이렇게 합성도 가능하겠지? 음. G서클에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A에, 여기에,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이런 쪽이겠지? 음. 그러면 이 녀석이 2차잖아. 아보리든 미보리든 범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도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 구할 수 있겠지. T로 뭐 했다고? 치환. 치환하는 순간 그 녀석의 범위 구해야 된다고. T의 범위가 나오니까 A가 1보다 크면 올라가는 그래프에 대해 최대 최소 구할 거고. 이것도 최대 최소 구합니다. 이렇게 섞어놓고 능력 붙여버리면 반정식이고 뭐보다 크다 붙여버리면 이등식인 거야. 알까? 네. 자, 여기까지가 1차적인 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한 이야기. 어, 얘는 그래프로서 설명을 하고 싶지만, 지금 너희가 많이 힘들어 할 수도 있어서, 하지만 할 거야. 이 둘은 지금 마이 대칭인 녀석이겠죠 너무 네. 이렇게 하는거 이렇게 될거니까 이둘더 할거거든 그럼 정점에서 더해지면 여기가 1이었는데 네. 1가 2, 2가 2 올라오겠지 오케이? 네. 그럼 얘에 대한 기준으로 점점 더해가는 값. 을 여기다가 이만큼에다 이만큼 더하고 이만큼에 이만큼 더하고 이만큼에 이만큼 더하고 그냥 이만큼 씩더해갈거라는거야마이크가 그러면 점점 더하는 값이 어떻게 작아지지? 네. 그럼 이 그래프에 가까워질 거니까 이런 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요 그래프에다가 요만큼을 더해서 찍을 거고 요만큼을 더해서 찍을 거고 근데 요만큼을 네. 더하는 양이 점점 좀 어떻게 돼? 줄어들 잖아 오케이? 네 괜찮아? 네. 그러면 이 반대쪽도 지금 어떻게 돼? 똑같단 말이야 네. 선생님 왜 똑같아요? 여기에 이 식을 내가 fx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그럼 a 의 마이너스 x 부터 a에 x로부터 아까실것 같아 똑같지 이 뭐라고 불러 우함수라고 하면 y축 대칭인 함수를이해게또 y축 대칭이문에 이런 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얘는 이 중요한 거 뭐가 생겨 교점. 최소값 네. 교점이야? 왜뭐 교점? 얼마? 2. 언제? X가 뭐일 때? 0일 네. 때. 오케이? 자, 얘를 네. 두 가지 의미로 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볼게. 네. 양수, 양수지. 네. 양수, 양수 더했어. 최소값 어떻게 그래? 산수냐 A에 X의 곱하기, A에 마이너스 x 곱하기. 그거랑 두배 곱하면, 둘이 합쳐질 네. 때. 0일 때. 네. 오케이? 네. 자, 이막은 네. 지금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와서 얘를 치환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얼마 T로 치환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이 새끼는 범위가 어떻게 잡힌다고이 이상으로 잡혀야 된다고 얘가 공통으로 보여서 치환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범위가 잡혀야 된다고 오케이? 네. 자 이번에는 저거의 변형 ax 마이너스 AX의 뭐야 그럼 생각해 이것도. 생각해. 생각해. 생각해. 생각해. 생각해. 존나 어려운 거아니야 그냥 할만한 거야. 자, 이거에서 얘를 뺄 거야. 좀 같아지는 곳에서 빼면 0에서 출발하겠지. 0에서 출발할 거야. 빼는 양이 점점점 줄어들잖아. 얘 가까워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괜찮아요? 빼는 양이 준다고. 근데 이 식은 fx라 두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도가 합쳐지. 마이너스 f x 무슨 함수? 기 함수, 원점에 대칭인 함수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 말은 얘는 공통적으로 보여서 얘를 뭐 하는 경우에 시환하는 경우에 범위가 없다. 범위 없다. 유일하게 이 새끼는 범위를 따질 필요가. 오케이. 네. 없는, 없는 게좋죠 모든 실수의 답을 더하면되었셨어요 네. 되게 많은 얘기를 더 이어서 할수 있는데 현재 요즘처럼 멈추고 대표인명도 거거든요. 네. 이 내용들 정리를 해 주시는데 책이 없는 얘기들이 이거 그리고 이거 합성에 관한 이야기가 책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 나오고 이거 크게 뭐 이건 별 문제가 안되거든 쉽게 어렵진 않아서 이정도는 상관 안하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문제 나오면 좀 짜증이 나있까는일이대요대표유용으로 만나면 생각보다 지금 어렵진 않을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진각함수는 뭐에 내가 쓰일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내용은 부등식 해결할 때 사용될겁니다 부등식을 해결할 때사용될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냐. 누가 더 커? 3일 때가 더 그렇지 근데 2의 3제곱과 2의 네제곱은 증가야 3일 때와 4일 때 오케이? 지금 이렇게 풀었지만 여기 변수를 때라는 거야 X. X제곱 마이너스 4. 그럼 10 어떻게 생각해 돼? 이렇게 되어 있다이쪽에 이렇게 되면 이 수정에서 자라야 된다고 누르고 하 바뀐다는 거예 유지가 된다 증가 상태면 유지가 되고 감소 상태는 누르가 그 바뀐다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내용 정리하시는데 10분도 있게요. 그러니까 정리란,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라 메모만 해. 간략하게 메모해서 찢어간 다음에 집에 가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야.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주시면 그 설명을 다 옮겨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지금 얼마나 잘 찍어놔도 괜찮은데 수업 중에 이해를 해야 될까 간략하게 정리만 하고 정리가 되면 집에 가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먼저 내꺼야 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오케이? 야 선생님 그9시대잖아요9시대관한 시대 관 그러면 학, 학구열로 한번 따져볼까? 우리가 더 했어 수능생은 그냥 쉬워지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계속 쉬워졌어? 단한 번도 어려운 적 없어 계속 쉬워졌지? 범위도 계속 줄었지? 그럼 20년 전이면 얼마나 어렵겠니? 그러니까 그거에 맞출 필요까지는 없다고 쳐도 그랬던 사람들, 많은 양을 학습했던 사람들이 자기 걸로 소화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분명히 써보, 써보는 게 좋았다는 거 분명한 겁니다. 노트 정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정론부터 시켜드립니다. 자, 1번 이게 보통 이제 지수암색 질성대 특수성 지수암색 특성이라고 설명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나는 안 하는 편에 하는 이야기 그냥 해보면 나오면 는 드시면 그냥 정리해 놓으시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284번 FX가 무슨 함수예요 AX요? 지수 함수다? 네 기역수 한 볼게요 어떻게 되나? F에 뭘 넣었어? 마이너스 M을 집어넣었지? 네 그럼 어떻게 돼? A에 마이너스 M제곱이지? 그게 뭐야? A에 M제곱분의 1이네? 그게 뭐랑 같은거야? F M분의 1과 같은거니까 기역번 뭐야? 3이지? 그니까 암기를 암기,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가 들어갔어 그럼 분수 만든 거랑 똑같잖아 네는번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자고 f의 3m이야 이건 뭐야? a의 3m제곱이지? 그럼 a의 m제곱에? 3제곱이니까? fm에? 3제곱 네. 맞지? 네. 그래도 맞네 ㄷ 네. 번볼 필요 없겠지? 네. f의 m n 곱한 것이야. 그면 F의 MN제곱이지? 네.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F의 M의 M제곱이라, 이죠 밑에 있는 건 A의 M제곱 더하기 A의 M제곱이냐 물은 건데 다르죠. 근데 정답은 기억은 되는지 됐죠? 네. 추출자자 289. 289가 뭐의 제곱인지 알아? AX제곱 지수 함수일 때 F2가 9분의 1이야 F2가 9분의 1이야 그럼 이게 얼마야? 3분의 1이야 영수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됩거야밑 위치 1보다 작잖아요 이 그림은 분명히 함수 그림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되겠죠 감수함수 그림이 될겁니다 그러면 FX란 일단 내가 알고 있는건 3분의 1에 X제곱이니, 기억공부터 갑니다. F에 마이너스 4를 깨져주면 어떻게 돼요? 3에 내지면 되잖아. 81. 틀렸지? ᄂ 번. 마이너스 1,3을 지나니 마이너스 1,3을 지나니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면 얼마 나와? 3 나오니까 맞는 거죠. ᄃ 번. 이 그래프 점근선 뭐예요? X축. 맞네요. 리얼 번. X가 증가하면 뭐예요? 증가합니까? 감소기 때문에 이랬죠? 네. 이랬죠. 이랬죠. 이는죠 수능 3점 정도라고 봐야 돼요. 292번 같은 경우 수능 3점에서 나올 만한 문제긴 한데 3점 문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건 아닙니까? 3점 문제는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수능 3점은 이런 느낌 는4의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N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N만큼 평행이동시켰더니 누구랑 겹쳐? Y는 16 곱하기 4의 2X 플러스 16에 될것가 겹쳤다. 자 그럼 위에 거를 변형시켜볼게. X자리에 X므로 들어가야 는데 Y는 크스가또 뭐야? 지수함수야 A의 X 제곱이 될 거야. 근데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대충 봤더니 전나가 전화가 셔화가 전화가 여기까지 화가 전화가 전화가 전화가 전화가 전화가 전화가 전화가 전화가 전화가 전화가 전화가 전화가 전이가 전화가 전화가 전화가 전화 이런 숫자 생각이 안 나지. 몰라, 나는 데 B, C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하래 A에 2분의 B 마이너스 C제곱을 하래 네, 그 얘기 아니야? 얘가 F의 2분의 B 마이너스 C인 가 그럼 얘네를 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얘가 뭔데 A의 B제곱 마이너스 B, C B 마이너스 -C C제곱의 2분의 A 제곱이라고 본다면 A의 B제곱 누기 A의 c 제곱에 2분의 1 제곱 아니야? 내가 2고, 얘는 6이니까, 이거에 2분의 1 제곱 아니야? 그럼 3분의 1에 뭘 해주는 거야? 루트를 씌워준 거잖아. 3분의 3 돼야지. 됐습니까? 어렵나요, 이게? 지수 처음 만났을 때, 지수는 뭐 그냥 내 소하지 않습니다. 로그 처음 만났을 때 감정보다는 낫잖아요. 로그를 처음 만났을 때이 아이의 그 배신감과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그 서로의 상처뿐인 첫 만남. 지금도 로그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평생 낫다. 자 A가 루트 이는 <웃음> 자 보면 밑이 다 똑같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얘는 2의 2분의 3점이고 얘는 2분의 1잖아 2의 3분의 1곱이야 얘는 2의 3분의 2점이고 자 밑이 전부 2야 밑이 같잖아 그럼 지수끼리 보면 되는데 밑이 1보다 큰 수니까 증가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큰게 크겠지 누가 제일 이지 A. 그다음 C. C. C. C. C. 최대야 1에서 최대는 1을 집어는 얼마 나와? 이게 이제곱4 플러스 K가 M값 1이래 K는 얼마인데 뭐 이게 저런 끄면 돼. 얼마인데 너무 무섭하게 래요 373번 너희는 그 드라마를 짧은 건같난 내가 20대 때본 드라마인데 겨울연연 가을 뭐 동화 이런 게 <목소리> 난 정말 재수없어서 안봤거든 진짜 옛날 드라마는 요즘은 딱 찍어놓고 16부작을 딱 찍어놓고 그냥 하잖아. 아니 만들 때부터 이게 시즌제로 만들 거나. 옛날에는 드라마를 딱 내서 인기 있으면 계속 이어져. 6 8부작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기 조정도 있어. 선생님 아버지가 그 드라마에 후원을 하셨어거든요키카 그래. 그 하실 때. 축구드라마에 후원을 하셨는데 스토리는 스램덕크인데축공으로 바뀐거야 <웃음> 4월만에 조기종용 <준비 중용. 웃음> <웃음> 자 이거 잘 봐라 이게 제, 제 이게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야 x가 마이너스를 더했거든요 3, 3 이하에 대해 y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x는 어디에서 A에서 뭘 갖는다? 최대값이야? 최대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B를 갖는다. 자, 봐봐. 얘는 공통으로 나오지 않지만 불편해 보여서 치환할 거야. 로 T. 그러면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Y는 2의 T제곱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증가은 T의 범위를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T를 치환하면 범위가 필요하다고 그러자 범위 구하는 거 어려운 거아 되게 쉬워 X범위 있고 T범위 있잖아 T범위 구해야 돼 아보리아 왜 구해야 돼? 아보리아 축이 어디야? X는 2지 범위가 어디야? 그럼 마이너스 1 가까워? 3이 가까워? 어 마이너스는 여기 있고 3은 여기쯤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 그래프는 분명히 요만큼만 생긴 거지 나랑 중3 때부터 잘 보낸 친구들은 이거 너무 쉬워. 맨날 하는 거야. 내가 이걸 맨날 시켰을까? 이 순간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최대값 아, 얼마야? 아, 마이너. 6이야, 마, 네. 6! 아, 네. 최소는 3에서 잡히지 웃기네잉! 아, 예, 씨. 도시업구냐? 20원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3. 마이너스 3. 이게 누구의 범위인데, 지금? t의 범위. 그렇지. 이거잖아. 맞잖아? 네. 그치? 아니야? 왜그 표정들이 그래? 끝났잖아. 이게 지금 다음 시간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언제 최대야? 6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야? 64라는 최대값을 갖지? 네. 얘가 최대값인데. 이 6은 누구야? t지. t가 6이려면 x 얼마야? X에 대으로었잖아 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일때최댓값 얼마를 갖는다. 64를 갖는다. 오케이? 맨날 하는 거야. 맨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별생개없다할수 있다. 겁먹지 마라. 맨날 하는 거. 맨날 지민야한테 욕먹으면서 이거 2차함수 채줄까 채줄까 그려야 돼할수 있어 했던 이유 알겠지? 하나 더 이걸 바꿔서 해보는 거야 2차함수에 지수함수가 확산되는 거317 이거까지 하고 정리할시간 될게 317번 보면 x의 범위가 어디야 지금 마이너스부터 음. 2야 이번에는 함수가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이야 얘도 x는 어디에서? A에서 최대값 B를 갖고 X는 C에서 최소값 D를 갖는 대신 다 구하래 아니, 가면 되지 못가, 지 자, 얘가 2의 X제곱의 제곱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요, 밑을 2로 맞출 수 있다는 라게 느껴져요 그러면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골이라는 분들은 그러면 2의 X제곱을 동등적으로 보이잖아 네. 얘를 뭘로 치워난다? t로, t로 치워난다. 얘 t로 치환하는 순간 0보다? 크다. 크다. 나온다. 그렇지 맞지? 그런데, t가 0보다 크다라고 지금 쓸 필요가 없는 게, 여기 x 범위가 나왔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데, x가 얼마? 마이너스 1부터 기까지 이. 여기가 얼마? 4. 여기가 얼마? 그러니까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부터 4 요거 분식 네. 그럼 요식은 뭘로 바뀌어 지금 y는 t제곱 마이너스 2 t 플러스 3 아브리아 미로이야 아래로 그룹한 그래프야 축이 어디야 맨날 하던 거1 마이너스 1이거나 2가 멀어 에. 2분의 1이거나 4가, 4가 멀어 4가 멀어 2분의 1 여기 4 여기 그래프가 요구만 있는 거잖아 네. 언제 최대야 4일 때, 4일 때. 4일 때 최대값 얼마야? 40원이야. 16-8-3이니까. 11. 언제 최소야? 1일 때. 1일 집어넣으 음. 음. 그러니까 최대값은 11. 최소값은 2. 근데 t가 4잖아. t가 4일 때최대인 t가 4일이려면 x가 얼마야? 2. t가 얼마야? 때, 1일 때 최소잖아. t가 1일이려면, 내가 1일이려면. 액수 얼마야? 문제에서 더하고 더해서 빼래요 13 빼기 2하래요. 정답 얼마? 오케이? 요풀다가 가끔 이상한 질문 선생최댓값이3인지요최솟값이9예요 최고 <웃음> 정신! 요두 문제, 주변 체크단 네. 얘는 수능에도 항상 나온다. 그러니까 보면 어떤 느낌이어야 된다 이것도? 보면, 어어어 지금 너희가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준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 품절이 있죠. 그러면 네. 예를 티로 예환하고를 티로 미지트 파티. 안 좋다니까? 네. 대박. 그럼 나는 누구를, 이 녀석을 T로 치환할 거야, 이걸로? T.O. 뭐치환했다고 T로 치환한 거고, 왜 목소리 안 해? 네. 어. 자, 막간을 이용한 우리 고등부 이벤트. 고등부 이벤트? 제 수업 영상 중에 일정 부분을 잘라서 짤감을 만들어서 스토리가 이런데 올리셔서 좋아요를 한 개라도 받으시면 <웃음> 서로 찍는 거 말고 <웃음> 좋아요를 4개 <4미> 이상 받으시면 <웃음> 만토 쏩니다 게시물은 그그거 보이잖아요 스토리 같은 거 <웃음> 어.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 하지 마 <웃음> 재밌는 걸로 이게 사람 새끼야? 존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웃음> 자, 보면, t를 제곱하면 뭐가 되나봐 이거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잖아요. 이걸 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는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곱해서 두면 뭐가 돼?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x 플러스 x분의 1,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그거라고. 오케이? 이거. 그러니까 늘 풀던 것중 이런 모습인거지 6 가로열고 x 플러스 x 분의 1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이런 형태의문제하고 같은거야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거야 넘어오면 되잖아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거야 그러니까 식을 다시 써보면 어떻게 바뀌어 y는 6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즉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범위 구해야 되잖아 얘뭘 예. 구하는 거야? 당연히 최대 최소 못겠지또 네. 그럼 얘는 아브리야 윈보리야윈보리야 네. 축이 어딘데 t가 3일 때 범위는 어디서부터 였어 2부터 였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겠 아주 운 좋게 얘는 t의 범위를 몰라도 푸는 문제가 되버렸지만 오케이? 네. 우리는 범위까지 알아야 더 세세적인 문제를 풀수 있다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인 거거든. 언제 최대야? 키가? 30대. 몇때면 되면 되지? 마이너스 음. 9, 플러스 18, 플러스 2니까 정답은 얼마? 10개. 자. 어, 영상 이어서 갈게요. 음.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 봐 A의 Fx제곱 어떠한 성황도 하지 않았어 음. A의 Fx제곱에 A의 fx, Gx제곱이 같으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일단 떠오르는 생각 뭐랑 뭐가 같데 그렇지, f x 랑 Gx가 같으면 돼두 네. 번째 A가 1이면 돼. 음. 양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 같으니까 두 번째 A의 Fx제곱이 이의 fx제곱이래 어떤게 돼? 처음 떠오르는 생각 a가 빈면 되겠지 두번째는 fx가 여이면 돼.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다보면 a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식이 나온 거야. 아까 2차 식점 그럼 얘를 t로 구한다 치환하면 이 녀석의 범위는 t 이 것보다 크다가 그럼 이렇게 바꾸면 이식이 t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는 꼴들이 많더라. 그럼 이2차식을 풀면 t의 값이 나오는 거지. 네. t를 돌려주면 x가 구하명 거겠지. 오케이 괜찮아? 네. 그러면 이 t가 이렇게 되 있다고 t가 t가 나오는 값이 그러니까 x가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볼게. 그러면 t는 뭐가 나오는 거야? A의 알파제곱 또는 A의 베타제곱 나오겠지. 그럼 얘를 알파원, 얘를 베타원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T에 대한 식은 T제곱 마이너스 알파원 더하기 베타원 T 플러스 알파원 베타원 나오겠네. 우리는 얘네들, 이, 얘네 둘을 이 알파랑 베타를 곱할 수는 없어 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알파 원 베타 원을 곱한다는 것은 a의 알파 곱하기 a의 베타니까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괜찮니? 죽겠지. 괜찮아, 괜찮아, 신장 불등. t의 두 분의 곱에 x의 두 분의 합이 숨어 있어. 자, 예전에는 이 개념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었어, 수능에. 요즘은 이걸 몰라도 푸는 문제들로만 나와 하지만 내가 다 준다 고랬지 그래서 준거야 문제 볼게 저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문제 볼게 이제 10번부터 가는데 지수 고성기술때 해법은 같아요 해법은 같으니까 얘가 여기까지 나와서 마이크 같아 이런 걸 자를 쓰라고 자, 바로 첫번째부터 나간다. 왔 324번, 아첫번째예 얘로 나왔구나. 자, 가볼게요. 8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4제곱. 이 얼마? 음, 그럼 음. 너무나 당연하게 이양하겠지 음, 네. 그럼 8은 밑을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2의? 3x는 2의? 음, 그럼 너무 당연하게 3x가 뭐가 돼야 돼? 어, 뭐, 뭐, 걸리는 거 없잖아, 지금. 뭐, 마음이 찔리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이런 거 없잖아. X가 뭐야? 풀었네? 끝났네? 네. 그 다음에, 328번. 4의 X제곱. 플러스 4의 2-X제곱이 e 10이야. 아, 불편해. 그 편하게 쓰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x제곱분의 16이 10이잖아 네. 4의 x제곱 불편해서 뭘로 바꿔? t로 바꿔볼게 네. t플러스 네. t분의 네. 16이 얼마? 7. t제곱 네.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은 0 되겠네 네. 그럼 t는 얼마? 아이러8 그치? 네. 끝난게 아니라 네. t가 뭔데? 4의 x제곱이 2 또는 8이니까 x는 2분의 1 또는 이렇게 가겠지. 왜? 얘가 2의 2x제곱이거든. 네. 1, 2의 3제곱이니까 2x가 1 또는 3이어서 x는 얼마? 네. 2분의 1 또는 2분의 2분의 3인데 문제에서 모든 실근에 아마 뭔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아, 아니네. 베타나이너스 알파 구하래요. 얘도얘 빼래요. 얼마? 네. 네. 마이너스 3에? Y 마이너스 1은 15. 야, 나는 이걸 룰로 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지 않니? 너무나 당연하게, 이의 X제곱도 불편하고, 3의 Y제곱도 불편한 거 아니니? 그 다음 얘를 X, 얘를 Y 몰래. 그럼 모르는 거 2개 풀리겠지 이게 뭔데? 2분의 X, 4하기, 3Y는 11, 4X 빼기, 3분의 Y가, 15. 연방 가는 불가능? 싹가는 위에 또2 곱해버리면 x 플러스 6 y는 22아래거에뭘 곱하까? 3 3 곱하면 12x 플러스 y는 45 그럼 연방 되잖아 어떻게 연방하면 x, y가 9가 끝까지 가볼게 12를 곱하면 72 <웃음> 그대로 빼줄게. 71y는 200. 어? 2 1 9구야 무슨 불편하지? 이가 얼마를 못한 거니 내가 지금? 24를 못한 거지. 이 차는 와 이거 마이너스였네. 73이네. 그럼 이제 편안해지네. y3. 네. 후. 이어되니까 x 4. 4. 그럼 얘가 h. 얘가 3. 그럼 x는 2, y는 1. 네. 괜찮니? 네. 네. 330. 너 지금 글았어요. 왜? 고등수학은 중등수학이랑 뭐가 다르냐면 조건에 미친다. 조건 하나 놓치면 돌아오고 리 조건 하나 빠지면 큰일난다. 이런 거. 굉장히 꼼꼼해야 돼 문제 봤을 때, 그러니까 꼼꼼하게 내가 밑줄 치고 보라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체크하고 봐야 하는 요소들이 거야. 룰도 아까? 더. 네. 오늘 내가 설명할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만 하고, 14번까지는. A 더 하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는 하자고왜 15번이 부드럽요 338. 아 하나만 앞쪽으로 박수인데, 337. <웃음> 자, 3의 2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제곱은 A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 를렇게 하는 a 의 범위가 M과 사이잖아. 이제 m 과 n 사이 m 이이 m 플러스 n m 값을 구하 m b e r Ember. Ember. Ember. Ember. Ember. Ember. Ember. Ember. Ember. Ember. Ember. Ember. Ember. e 이 b e r Ember. e 래 b e r Ember. e 2분의 3이지 자 A랑 두 군데서 만나려면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 그지 아니면 이렇서 판별식 때리면 되겠지 내가 굳이 판별식을 가지 않는 이유는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만 생겨되 있기 때문이다. 이해 돼? 아까는 이쪽을 카운트하지 않아도 풀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카운트를 해야되는 상황이지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안들어가고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 그치? 그러면 이 A가 어디를 지나가야지만 두 군데서 만나 어렵나? 너무 심플하지 않아? A가 어디를 지나야지만 두 군데서 만날까? 어디? 여기 아니야 여기? 얘보다 B 얘보다 B A가 얘보다 미. 어, 그럼 여기가 m이겠네. m이겠네. 얘보다 미. 얘가 뭐야? m이겠지. 구하자. 0 집어넣기 하면 0. 2분의 3 집어넣더니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분의 9와 0 4분. m 은 더해달라고 했으니 집어넣는 거 마이너스 4분의 9. 선생님, 주관식인데 답이 마이너스 나서 좀 이상해요. 그니이 생각이 굴러 됐습니까? 어, 이쪽 몇 명이 좀, 영상이 좀 잘리겠네. 요 왼쪽으로 가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그렇다는 거잘 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범위